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시장을 더 어렵게 할 기준금리 인상 소식과 함께 어제였습니다. 23일 발표된 보유세 부담을 덜어줄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 소식입니다. 음, 지금 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금통위가 금융통화위원회죠. 0.25%포인트를 올려서 기존의 3.0% 기준금리를 3.25%까지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3.75에서 4.0%니까 아직까지 이제 계속해서 역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단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격차를 0.75%포인트까지는 좀 줄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사를 통해서 어, 세부 내용 조금 볼 텐데요 음, 연합뉴스 신호경 외두 명의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여섯 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죠 다만 이제 이번에 금리 그 인상폭이 예상보다는 조금 적었다라는 거죠 한 우리가 빅스텝이라고 하는데 0.5%포인트 올릴 줄 알았는데 이제 0.25%포인트 올려서 우리가 베이비 스텝이라고, 스텝이라고 하는 좀 작은 폭으로 올렸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사 중간에 조금 보실 부분이 있는데 음 이제 이게 어 0.5가 아닌 0.25% 올린 이유는 음 오늘 아침이었죠 어 미국 시간으로 23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아마 오늘일 거예요. 이제 미국 FMC에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조절하겠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면서 이것도 조금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그 외적인 요인으로는 음 여기 나와 있네요. 통화 긴축 속도 조절 좀 천천히 올리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환율 자체도 1300원대에서 조금 뭐 안정을 찾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거죠. 뭐 물가 잡으려고 금리 계속해서 올렸다가는 물가 잡는 거보다 예, 경제가 먼저 예, 다운데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약간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라 거죠. 0.5에서 0.25%로 올렸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음 우리가 걱정하는 건 대출금리죠. 예, 주택담보대출 현재 지금 상단이 7%대인데 이것도 기사를 좀 보면 아마 이제 0.25% 올라가서 3.25%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상단은 아마 8%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 기사 나와 있지만 14년 만에 8%대에 진입할 전망이고 만약에 기준금리를 우리가 3.75까지 만약 올린다면 지금 현재 3.25지만 여기서 0.5%를 더 올려서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또 금리 올릴 거니까 이 격차를 계속 차이를 두면 안 되잖아요 좁혀야 되니까 3.75까지 올린다면 이제 주담대 금리가 상당히 9%까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더도 주택 시장은 음, 거리가 더 없어지겠죠. 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갈 거냐 이제 이게 문제겠죠. 지금 당장 올리는 건다 알고 있으니까 어, 미국 물가라든지 우리나라 물가도 아마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5.7로 알고 있는데 어, 어쨌든 5%대예요. 그러니까 뭐 당분간 금리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어, 많은 뭐 경제학자들은 내년까지 바라보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년까지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다. 24년부터 조금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일부에서는 음 조금 더 빠르게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금 안정화되고 어뭐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가 조금 잡히면 내년 하반기 때도 어 다시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뭐 조절을 좀 유지하거나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뭐 제각각인데 음제 개인적으로는 내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내후년쯤에 나 조금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아무튼 금리 인상이 역시나 또 예, 이루어졌습니다. 0.25%포인트가 올라갔다는 라 것. 그래서 현재 지금 음, 주택시장을 본다면 당연히 거리가 없을 거고 그럼 이제 어,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집을 언제 사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안정이 돼야 집을 산다라고 말하겠죠 누구나 다 금리가 조금 떨어지고 규고 그리고 규제 같은 것들도 조금 풀렸을 때 규제가 풀리고 금리가 다시 조금 인하가 되면 그때가 사는 거다라고 하는데 아파트처럼 비싼 것들은 내가 뭔가를 살때 대출이 필요한 이런 상품들은 당연히 그때를 노려겠지만 이제 좀 소액으로 할수 있는 굳이 대출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현금으로 좀 소액으로 살수 있는 것들은 아마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지금 시기에도 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 이제, 음, 멀리 보시고,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 초기 뭐 재개발이든, 초기 재건축이든, 초기 재개발이면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모아타운이 대표적이겠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앞서가가지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 바라보고, 뭐, 이번에 일기 신도시도 어, 그 안을 어, 제가 뺏네 자료를 어, 그 용역을 발주했더라고요 어, 개정법에 대해서 아마 조금 좋은 쪽으로 법이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리 이제 사실은 분들이 계십니다 좀 이렇게 어, 금배가 나올 시기니까 지금은 하지만 그건 조금 위험부담이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소액을 할수 있는 것들 하지만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면 분명 어, 규제라든가 이런 금리가 조금 풀렸을 때 그때 진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 그래서 당분간 주택 시장은 역시나 얼어붙지 않을까 싶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임대차 시장도 이제 전세보다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선호할 거고 월세 금액도 더 올라가겠죠. 음, 그리고 이제 어제였습니다. 국토부와 그리고 행정안전부 그리고 기획재정부 이 관계 부처가 모여가지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걸 좀 조정했습니다. 22일 날 공청회 열린다고 제가 어 21일 날인가요? 제가 라이브한 것 같은데 네. 22일 날 공청회 열어서 거기에서 논의해가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마련한 거죠. 큰 테마는 23년도 내년 부동산 보유세. 보유세니까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말하겠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이제 여기서 핵심은 주택이겠죠 토지가 아닌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라 겁니다 공시가격을 많이 올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도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이게 아마 주택은 69%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겠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해 45%입니다 원래 이게 60%인데 올해 한시적으로 40%로 낮췄죠 45%로 그런데 23년도에는 이거보다더 낮게, 더 낮게 하겠다라는 건데 아직 몇 퍼센트라고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계획은 45%보다 더 낮게 해서 이 자산세 부담도 줄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1세대 일주택을 알고 있는데요. 뒤에 한번 자료를 볼게요. 이렇게 공정 어, 공시 가격을 이 현실화율을 조금 조절 조절한 이유가 뭘까? 이 배경인데 다른 거 없죠. 네, 종부세하고 자산세. 특히 정부세 부담이 워낙 커졌으니까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게 나와있죠? 급증했으니까 보유세 부담이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부적인 그 안을 보니까 음, 일단 내년 공시가격 산정할 때 보면 이제 주택과 토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공시가격 산정할때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올해 현실화율이 71.5%였고 내년이 72.2%였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단독은 58.1에서 60.4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낮추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2020년 수준 아파트가 69% 단독이 53.6 토지가 65점인데 이걸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고요.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입니다. 이건 2020년 이게 10월 27일 날 이때 이 공시 가격을 시세 대비 너무 낮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시세 대비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최대 90% 까지 올리자라는 방안이 나왔던 때가 바로 재작년이죠. 2년 전인데, 그때 이제 예상안을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이거 이제 9억 미만, 9억에서 15억, 15억 이상인데, 이걸 평균치 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낮추겠다는 겁니다.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균 내보면 71.5고 23년도가 72.7인데 이제 아주 20년 수준으로 69% 낮추는 거고 단독 마찬가지고 토지 마찬가지고 다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낮추는 거는 음, 올해 7월달에 현 정부가 이런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많은 세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 야당이 이제 많이 반대하면서 어떻게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가장 이제 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이 공시가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게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걸 오해하시냐면, 음, 이렇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율을 이렇게 낮추잖아요. 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 공시가격이 특히 이제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든 단독이든 토지는 이제 큰 관심이 없고 예, 다 주택에서 이 공시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닙니다 예, 공시가격을 올해의 공시가격보다 낮춘다는 게 아니라 이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높여가는 이 율을 조절한다는 거지 올해의 공시가격보다 뭐 낮추겠다 이건 아닙니다 예, 혹시 여기서 좀 예, 오해 있으실까봐 말씀드릴게요. 현실화율을 낮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낮춰도요.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이 현실화율을 조절하지 않았을 때 올해 만약에 공시 가격이 3억이고 뭐 내년도에 한 3억 5천 나오는데 이게 뭐한 3억 3천이나 나온다든가 이렇게 좀 떨어지긴 해요. 하지만 올해 금액보다 낮추겠다라는 건 아니라는 것. 예. 혹시 또 용어에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릴게요. 이걸 그림으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원래 72.7%를 69%로 낮추는 거고, 그리고 단독 같은 경우는 60.4%에서 53.6%로 낮추는 거고, 토지 같은 경우는 74.7%에서 65.5%로 낮추는 겁니다. 어떻게든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정부의 의지겠죠? 이렇게 2020년도 수준으로 낮출 때 어떤 걸 고려했을까? 음, 크게 세 가지인데요. 뭐, 첫 번째는 역시 세금 부담이죠. 과도한 보유세 부담인데, 지난 2년 동안, 21년, 22년, 이 현실의 율 때문에 공시 가격이 급격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보유세 부담이 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이제 공시 가격은 그 목표치 현실의율 때문에 계속해서 올리는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그쪽 금리 올라가고 전쟁 이어지고 이렇게 시장 자체가 침체되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값보다 공시 가격이 더 높은 이런 이제 역전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 공시 가격이 맞는 거냐? 내 집의 가치는 6억인데 나는 왜 체력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균형성도 있는데 음, 뭐큰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 음, 아마 이거는 시세 대비 현실화율을 좀 90% 이게 과연 맞냐 맞는 게 들어갈 것 같아 여기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번에 조정안 나온 게 내년 거. 그러니까 당장 1년 후만 어, 조정안에 대해서 발표한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아직 확실하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단에 나올 텐데요. 이제 아마 내년 하반기 때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23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어, 22년 부동산 시세 변동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보겠죠. 나와있네요. 올해 말 시세 곱하기 거기에다가 내년 현실화율 2020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렇게 본다면 원칙적으로 이말 자체가 올해 공시가격보다 내년 공시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건 아닌데 만약에 올해말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면 거기에다가 이제 2020년도 69% 주택 같은 경우에 거기에 만약에 음 현실화율을 적용한다면, 올해 공시 가격보다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나올, 나올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지만, 이 현실화율을 조절하다, 조절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올해 공시가보다 낮추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원래 공청회 열기 전에 이제, 어, 아, 계획됐던 건, 2030년까지 시세대비 90% 맞추겠는데 다 어, 이거를 최종 현실화율을 80%로 낮추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낮추는 기간도 2030년이 아닌 2040년까지 조금 더 늘리는 것 이런 거 안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확정될지는 어, 내년 하반기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조절한다고 하니까요 일단 24년 이후는 모르겠고 내년만큼은 현실화율을 대폭 줄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야당에서 지금 여당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세법 개정안을 얼만큼 통과시켜 줄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볼땐 동의 안 해줄 거예요.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미리 이제 여당도 그 분위기 아닐까,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어, 재산세 보니까요. 음, 맞네요. 주택 실소유자인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이제 이거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 공정시장 가액비율 60%를 45%로 낮추는 거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자만 그렇게 했던 거죠. 다주택자는 낮추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낮추는 거를 내년에도 어이 45%보다 더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건데 어 구체적인 인하율 몇 퍼센트 낮출 거냐 이거는 이제 아직 발표하진 않고 아마 내년 3월에 달어 주택공시 가격에 대해서 결정고시가 아니고 미리 한번 알려주죠 이제 이신차 받으려고 그리고 4월 말에 결정고시하는데 아마 4월 말쯤에 결정고시가 될때 같이 이 안도 나오지 않을까 40%가 될지 35%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4월 말쯤에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급하게 오후에 이제 그 축구 때문에 부동산 라이브를 제가 할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시간대에 적합하게 했고요. 기지금리 인상 한거 하고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두 가지 말씀 드렸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